아버지 드디어 운전면허 땄어요. 아버지 드디어 운전면허 땄어요. 그래? 아빠가 새차한대사 줄게. 그래? 아빠가 새차한대사 줄게. 여보, 안 돼요. 사고 나면 어떡해요? 여보, 안 돼요. 사고 나면 어떡해요?